이로 아,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 단골 맛집 먹방을 할 건데요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친구랑 이제 먹을 거예요 여기는... 근데 외관이 많이 바뀌었다. 고급스러워졌어. 2층으로 가서 <웃음> 어제 전화를 미리 하고 왔거든요. 이모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분이 아니셨어. <웃음> 이모 그만 두셨대. <웃음> 아나 이모 물어 왔는데 추억의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웃음> 야, 메뉴가 왜 이렇게 없어? <웃음> 세트가 있고요. 야 오늘 오랜만에 크림으로 쭉 가요. 오케이. 크림으로 쭉 가자. 저희 A세트. A세트인데 네. 피콜로폴로 추가해주시고요. 빼빼빼로랑 풍기의 그레마두개다 크림이에요? 네네. 근데 진짜 <웃음> 딱 10년 됐어. 학생들이 뭔돈이 있어서 그걸 맨날 갔지? 이모가 막 맨날 파스타 곱빼기를 주고 <웃음> <웃음> 닭다리살 네. 1층 나올 거 2층 주고. 그동안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연락을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게한 2년? 2년 전인가? 그만둔에 한.. 빌려 간정도였요아진 어, 우리 왔다가 고 얼마든지 그만놨는 다른 거야 다른 거 하세요. 뭐 하세요? 목가기야, 가기 진짜요? 그래 이모 한번 전화해볼까? 어 그래. 찾아해보자그 제가 번호를 받긴 받았는데 이번호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아 바쁘신가 봐. 아, 바쁜가 보다. 어, 제가 책? 어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모!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이모, 지금 어? 이모부로팀 왔는데. 어, 나 그만 두지. 야, 벌써 2년 됐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밥 먹기 시작했어? 아, 이제 메뉴 주문 들어와서 이제 빵 나왔어요. 야, 아, 너네 그러면 이모 뭐 작업실에 있거든? 거기 놀러와 그러면. 보러 가야겠네. 뭐, 오늘 가도 돼요, 이모? 아니, 오늘은 내가 볼수 있게. <웃음> 얘들 아, 다 잘했으니까 대타이. <웃음>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가 날 잠깐만 갈게요. 먹고 가라지 나한테 안 입고 전화줘서. 이모 좋은 밤 되세요. 먹고 네. 가. 네. 네. 네. 네. 네.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웃음>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스프가 안 나오네? 다 이제 리뉴얼하면서 빠졌나 보다 파스타 소스에 빵 찍어 먹는 것도 맛있지 저희가 진짜 느끼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여러분 여기 수제 피클이 있는데 고추가 청력고추인데 맛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피클 통을 들고 와가지고 고추만 이렇게 <웃음> <웃음> 음! 일단 리조또 맛 그대로 추억의 맛이야. 음. 저희 이찬 어디 가요? 이천 뭐 먹고 싶은지? <웃음> 이걸 <데이> 맨것 <홀베. 웃음> 같지? 전혀 안 짜요. <웃음> 바꿨어요. 원래 그 네모난, 다좋은 그 그렇지, 네모난 그걸 삼대기에다가 그 너무 젖어 있어.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여러분, 맨날 보충수 그거 째고 맨날은 아니지? 거듭 맨날이에요. 나는 좀 성실한 학생이었고. <웃음> 그럼 저누구랑는거 저 같죠? <웃음> 담장뒀다가 <웃음> 바지 찢어졌던 것 같은데? <웃음> 담장을 넘어요? 문을 놔두고 담장을 넘어갑니까? 왜? 본인이 더 잘.. 나중에는 그냥 당장 조퇴증 하고 갔잖아. 그 조퇴증을 돌려막기 했었어요. <웃음> 근데 신도가 돌려먹는 거 알려주긴 했어요. 제 <웃음> 네, 추억이죠. 그냥 음료수는데 맛있는? 하, 배불러 신도가 먹방 찍자고 불렀거든? 배불러는 그 단어가 되게 아 아니, 서운하네 아, 뭐 이렇게 막 여러가지 시켜놓을 줄 알았어? 그쵸 기대를 했네 야너내 샌드위치 먹어봤어 안먹어어 맞아 안 먹어봤어 오늘 먹어보려고 왜 진작에 먹어봐야지 출신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니까 먹어볼 생각을 안 했어 어, 아니, 오늘 먹으라고 뭐. 어이가 없네 모래가 우리 집 서열 1위 아니면 2위야 컴퓨터스우위 모래 포함해서? 모래 포함해서 아니 나 엄마가 우위인가 엄마가 1위여야지 모래가 엄마 엄청 싫어해 <웃음> 엄마 오면 엄마가 간식 해서 먹을까봐 꿀꺽 삼켜 <웃음> 어저께는 껌을 뿔콕 삼킨 거야. 씹지도 않고. 어. 아빠가 모래한테 가서 너 간식 먹을 때 아줌마 이제 못 오게 할 테니까 맘 편히 먹어 이러는 거야. <웃음> 이렇게 저는 먹방을 끝냈습니다. 이모랑 수다도 떨려고 했는데 약간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았어요. 난 그래도 옛날이 좋아. 나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